안녕하세요 에디터 뚝입니다 네 오늘은 몸이 좋지 않아서 얼굴을 비추지 못한점 죄송합니다 자 여러모로 제품을 같이 얼굴 을 보면서 리뷰를 하곤 했어야 되는데 자, 어쨌든 뭐 여러분들은 혹시 핸드폰을 사용하면서 충전기 선 때문에 불편해 본적 없으신가요? 뭐 침대에 누워서 충전을 하면서 뭔가를 본다던지 할때 선이 걸리적거려서 불편했던 적이 분명 한두 번쯤 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느 때와 다름없이 인터넷 서핑을 하던 중 이런 고민을 해결해줄 만한 제품을 찾았습니다 어, 바로 흡착식 무선 충전기였는데요 어, 가격도 12,000원으로 매우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은 웬만한 무선 충전기가 다 고속 충전을 지원하지만 실제로 충전 효율이 좋은지 아니면 어느 기기를 지원하는지 을 뭐 접촉 위치나 접촉률에 따라서 충전 성능이 크게 달라집니다 반면에 이 엠보우라는 회사에서 나온 무선 충전기는 생각보다 신기한 제품이었습니다 빨판이 달린 흡착식 제품으로 핸드폰 뒷면에 붙이면 최대 2m까지 연장되는 케이블 선 덕분에 유선과 무선의 장단점을 조금씩 고루 갖췄지요 스펙은 평범합니다 일반 고속 무선 충전기들처럼 7.5에서 10W를 지원합니다 아 물론 어댑터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요 일반 어댑터에서는 5와트로 충전되기 때문에 충전속도가 다소 느립니다 물론 12 또는 15와트를 지원하는 어댑터의 경우 자동으로 10와트로 변환되기 때문에 어, 이 점은 구매하시기 전에 주의하셔야 할듯 합니다 자 어쨌든 제 노트8은 그 9와트 어댑터 어, 무선충전을 지원하는 기종이기 때문에 7.5와트보다는 빠르고 10와트보다는 살짝 느릴 것으로 생각을 하고 구매를 했습니다 평소 노트8의 유선충전이 고속충전으로 꽤 빨랐기 때문에 고속무선충전 역시 좀 비슷하기만 하면 뭐 충분히 만족스럽게 쓸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강했죠 물론 누워서 핸드폰을 사용하거나 유선충전선이 꽤 짧아서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을 해결해줄 2m의 긴 케이블과 흡착식 무선충전 방식 작지만 핸드폰 거치도 가능한 디자인은 설령 충전속도가 좀 느리더라도 양해해줄 만한 가치가 있는 기능들이지만요 처음 제품을 받고 유튜브를 시청하며 충전했을때 꽤 충전이 느리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고속무선충전이라지만 그런 느낌이 안든다고 해야할까요? 그래서 사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충전상황에선 어느정도의 완충시간이 걸리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보시다시피 약 2시간정도 표시된 시간만큼 실제로 약 2시간정도의 충전시간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아주 불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만 고속 유선 충전에 비하면 느린 건 사실이죠 뭐 물론 사실 유선 충전에 비해서 아직은 무선 충전 기술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계신 부분이겠지만요 무선 충전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 기기에 기스가 나지 않는다든지 여러모로 편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감안을 하고 구매를 하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충전 효율은 스펙상으로는 75%입니다 85% 이상 15W를 지원하는 제품이 만원이나 2만원 정도를 더 주면 구매할 수 있는 것에 비하면 조금 아쉽긴 하죠 그래도 만원대 제품에서 이 정도 효율을 보여준다는 것은 나쁘지 않다는 생각은 드네요 제품의 발열은 꽤 심한 편입니다 기존의 무선 충전 패드들이 취하고 있는 QI 방식 즉, 자기 유도 방식을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지라 여느 무선 충전 패드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 역시 함께 가지고 있죠 조금 비싼 제품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펜을 부착해서 온도를 낮추는 식의 방법을 취하고 있지만 워낙 작은 크기의 제품이다 보니까 그런 기능이 있기엔 좀 무리가 있고요 실제로 충전 후엔 조금 뜨끈한 느낌이 있습니다 발열 문제로 기기의 수명이라든지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자주 쓰기엔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충전 가능거리는 약 8mm로 지갑형 케이스나 금속, 가죽 케이스를 제외한다면 일반 플라스틱 케이스에선 충분히 가능합니다 뭐 다만 충전 시에 충전 위치를 확실히 지켜줘야 충전이 진행이 된다는 점은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고요 노트8의 경우 카메라 밑에 공간에 바로 붙여주면 고속 충전이 실행이 됩니다 자 어떠셨나요? 어, 개인적으로 가격에 비해서 꽤나 만족스러운 성능을 보여주는 제품이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만원 내지 2만원을 더 투자한다면 충전 속도도 빠르고 더 괜찮은 제품들을 많이 구매할 수 있겠지만 준수한 충전속도와 기능성을 생각을 한다면 이 엠보우의 흡착식 무선충전기도 가끔 사용하기엔 나쁘지 않은 선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어, 좀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뚝빠